1 0 0 0원이요 이런 느낌... <웃음>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또 새로운 공간에서 첫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600개 특집! 이상훈이 기억에 남는 이상훈TV 컨텐츠 베스트 15! 15! 벌써 이 영상을 올린 지가 횟수로도 4년하고도 한 3, 4개월이 지났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미스테리한 게 제가 그컨텐츠 개수를 셌을 때는 사실 지금 601회입니다. 근데 영상에는 개수가 지금 600개라고 되어 있어요. 한 개가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아무튼 횟수가 막 중요하다기 보다는 그냥 열심히 이렇게 달려왔다라는 걸좀 기념을 하고자 제가 뭐1 0 0개 특집, 2 0 0개 특집, 3 0 0개 특집 이렇게 쭉 한번 달리고 있거든요. 이6 0 0개 특집은 그동안에 에피소드가 있는 영상들 15개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들이 기억에 남는지 또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어? 나그 영상 못 봤는데, 어? 상훈이 형이 그런 것도 찍었어? 다시 한번 가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5위부터 1위까지 영상 링크들을 내용에다가 딱 담아놨으니까 들어가셔서 또 클릭해서 보시는 재미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5위, 공동 15위입니다. 네. 브이로그 중에 조회수 드럽게안 나오는 스포츠 활동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하 내가 농구도 그 3대3 농구 했을 때, 나름 컨디션이 굉장히 좀 좋아서, 어, 제가 새골인가 네, 그렇게 넣었어요. 더블 클러치 하는 모습도 한번 보실까요? 아하. 거의 9 0 k m 에 육박하는데, 이렇게까지 진짜, 네, 잘 하진, 잘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도? 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잘 들어가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많이 쉬고 있지만, 야구도, 물론, 삼진도 많이 나가지만, 홈런 치는 건한 보십시오. 거의 뭐 그죠? 잠실 지금 주경기장도 날릴 정도로 네, 엄청난 비거리가 나왔습니다. 농구 실력, 야구 실력을 볼수 있는 네, 요 영상들이 공동 15위 되겠습니다. 자, 14위는요. 400회 특집 레고 모듈러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레고 유튜버 꾸비와 또 이제 레고 호우구 우리 서연아 범님 해가지고 지금 모듈러 1위를 탁 뽑았었는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생각보다 많이 안 보셨더라고요. 최근에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도 10만 뷰는 넘었더라고요. 네, 10만 뷰 넘으면 됐어요. 13위는요. 1대 6 스케일의 배트모빌 영상입니다. DC는 기대 안 했어요. 나는 네, DC는 조회수가 안 나온 걸 알고 있고 네 그랬는데 스케일이 큰 애들이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구로동에 무슨 어디 그 꼭대기 엘리베이터도 없어. 계단까지 가서 그큰 박스를 제가 직거래 해왔어요. 그 당시에 한 60만 원대 주고 제가 그거를 사 왔었는데 뭐 개봉 양품을 그래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었는데 아 어,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크, 네 기억에 남습니다. 12위는요! 후이버셜 스튜디오를 있게 한그 영상입니다. 아무노래 챌린지 스톱모션입니다. 그래요 정말 허접한 실력으로 제가 한땀한땀 한땀 애기들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아무도로 질리질 했었는데 사실 이 스톱모션을 예전부터 기획을 했었고 그때 이제 우리 병준이와 정환이 형이랑 후니버셜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스톱모션을 좀 보여드렸었죠. 10편은 넘게 만들었었는데, 가성비가 너무 떨어졌고, 반응이 뭐 나쁘진 않았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기획하고 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또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중단됐고, 이 안무 노래 챌린지가 거기에 시작이었다, 시발점이었다, 욕한 거 아니에요. 또 언젠가는 또 특집으로라도 또 그런 컨텐츠들을 또 보여드릴 수 있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1 1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 자체가 코미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정통 리뷰, 정통 언박싱을 지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나름의 개그 코드를 좀 넣어가지고 제가 그 라이프 사이즈라고, 네, 그 일반 코스튬 하신 분들을 이렇게 조금 했었어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찍었는데 뭐 재밌게 보신 분들도 있지만 일부 구독자분들은 뭐 속았네? 뭐, 뭐야? 아니잖아? 뭐 이렇게 되게 정짜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당황하긴 했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좀 재밌게 찍어서서 기억에 남는 그런 콘텐츠였습니다. 1 0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뭐 리뷰 콘텐츠나 그런 방문 콘텐츠 외에 거의 유일하게 했던 개그 콘텐츠고 작년 8월쯤이 어 10주년이었더라고요. 제가 2011년 8월에 그 감사합니다 가 런칭을 했었는데 그냥 10주년 기념으로 정태호 선배랑 송병철 선배에게 좀 부탁을 해서 윤영민 소극장에서 그렇게 약간 그냥 옛날 느낌을 좀 내고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래도 보신 분들은 또 재밌게 의미있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영상도 제 영상 중에 좀 기억에 남아서 탑 10으로 한번 뽑아 봤습니다. 자, 그럼 9위 한번 보시죠. 난 너무 섭섭해. 그 명품, 잭 스페로우 피규어를 예? 해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닷가, 제주도까지 가고 내가 협재해수욕장에서 그거를 비바람 부르고 막 루즈 다 날아가는데 그거를 그렇게 가서 찍었는데 그래도 제 나름의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였어요. 제가 원래 코로나가 없었다면 프랑스 가서 에펠탑 앞에서 에펠탑 조립하기 콜로세움 앞에 가서 콜로세움 조리박이죠. 이런 컨텐츠까지 원래 기획을 네. 했었다고요. 뭐 이런저런 핑계로 네, 여건상 가지는 못했고 그러다가 제가 제주도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네, 바닷가 앞에서 하, 잭스페로 선장을 리뷰를 했었는데 음, 생각보다 좀 조회수는 저조했다. 파리 한번 만나보시죠. 네, 조카가, 네, 이상호 TV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벌써 보시면은, 그죠? 제가 그, 집앞 상가에 20평짜리, 그때 이제 시크릿 베이스라는 이름으로 제가 거기 있을 때, 다섯 살때 방문했는데, 너무 애기다. 지금 초딩이에요. 이제, 여덟 살이에요. 우리 서준이가 그, 레고를 너무 좋아해서, 유치원 졸업선물로 레고 마인크래프트를 받았어요. 이월이잖아요 근데, 4월쯤, 이제, 서준이 생일에 맞춰서 방문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어린 것이, 외삼촌이랑 같이 조립을 하고 싶어서 그 마인크래프트 받아놓은 그 레고를 두달 동안 참고 안 뜯었어요. 또 나는 이제 41살에도 레고를 사고 있지만, 10살 넘어가면 이제 또 벌써부터 게임 많이 하더라고. 좀 닌텐도 너무 많이 하는데. 레고로 좀 돌아와, 서준아. 탑 세븐, 7위 보시죠. 이상훈TV의 굉장히 뭐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핫토이로 이 유튜브 시작을 했고, 지금 뭐 엄청난 제 나름의 이제 컬렉션들을 구성을 했는데, 핫토이 본사에서, 이 길가메시 프로토타입 리뷰를 저에게 주셨고요. 토이 역사상 프로토타입을 영상으로 이렇게 어 리뷰했던 거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하고, 덕분에, 같이 가가지고 또 우리 마동석 형님과 또 얘기도 이렇게 나누면서, 그 피규어들도 같이 뭐 구경했었던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같이 하신기고랍니다그 뒤로 연락이 없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6위 어떤 영상일까요? 함께 보시죠. 진짜 최근 영상들 중에 가장 카메라 꺼지고도 감탄을 많이 했었던 네. 진비록님 컬렉션입니다. 그래서 어, 모든 수집품들이 다 너무 멋있었지만 특히나 레드 오레시, 제 우상이었던 그 배우분이 실제로 썼던 슈트들, 헬멧들 이런 것들을 실물로 이제 감상을 했을 때그 밀려오는 감동은 대단했고요. 뭐 바이오맨 컬렉션까지도 다 이렇게 수집품 자체가 너무 어마어마하고 너무 좋았어서 개인적으로도 눈호강을 했었고 또여기서또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사실, 본인의 수집품을 위탁 전시, 특별 전시를 또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상훈이가 뽑은, 네, 상훈이가 기억에 남는 네, 600회 특집 추억의 탑15 이제 탑 5만 남았습니다. 아, 진짜 뭐 이제부터 멋진 아니겠습니까? 네, 탑5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웃음> <웃음> 정말. 내가 우리 구독자들한테 아쉽다라고 욕도 많이 먹고 내 스스로도 정말 너무 슬펐고 네 빌려서 리뷰를 했는데 마텔 볼트론을 네, 제가 박살냈습니다 청사자 네, 정말 사지가 갈갈이 찢겨가지고 네, 형체를 알수 없을 정도로 많이 파손이 나서 중고나라에서 뭐 100만 원씩 주고 뭐 사서 뭐 다시 드렸지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 남의 물건을 사실 박살내는 것 자체에 대한 그 죄책감도 사실은 상당히 컸었고 너무 사장님께서 그렇게또 조금 되게 쿨하게 받아주셨지만 그래도 제 가슴 안켠에는 굉장히 어, 아픈 상처로 남아있어요. 예. 자 그러면은 탑, 4 4위 어떤 영상일지 함께 보시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상훈TV 뮤지엄으로 네, 우리 구독자분들을 초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맛있는 간식도 먹고 이벤트도 하면서 좀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 뒤로 네, 이 역병이 창고라면서 네, 2년 반을 문을 닫아놓고 개인 네, 스튜디오로만 썼습니다. 아쉬웠지만 또이 영상이 남아 있어서 사실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아이 날이 다시 오기를 또 굉장히 기대를 했었거든요. 이제 곧 오픈을 할 예정이고 오픈을 하면 월요일 빼고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언제든지 네, 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있으면 저와 또 추억도 공유하시고 제가 없더라도 네, 그동안에 600편의 영상을 네, 마주하면서 봤던 컬렉션들 을 직접 눈으로 또 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위 기다리고 있습니다. 3위 어떤 영상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뭐 이상훈TV의 네, 위에 계신 분이죠. 군림하고 계신 우리 등짝 여신님의 최초 네, 얼굴 출연입니다. 진짜 피규어를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어떤 피규어가 또 좋은지 그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네, 가늠해 볼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네, 1위가 네, 할리퀸을또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너무 재밌었고 약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세팅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네, 다 했는데 다 마치고 나서 제 와이프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오빠 이 영상 안 내보내면 안 돼? 컨펌을 받았습니다. 시사를 해가지고 시사본을 와이프한테 드리고 자, 어떻습니까? 그렇게 허락까지 받아서 어렵게 어렵게 내보낸 그 특집. 그래서 저는 기억에 좀 남아요. 자, 그럼 대망의 이위 어떤 영상일까요? 함께 보시죠. 최신 장난감 중엔 가장 센세이션했던 장난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도 봤을 때 좋아하고 신기하겠다 해서 네, 영상을 올렸었고 그 영상이 아니나 다를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쇼츠 좋아요가 100만 개가 넘었더라고요. 하, 그러고 보면 나도 정말 이 조회수와 좋아요에 좀 연연하는 게 자, 이제 대망의 1위만 남아 있습니다. 정말 600편 가까이 되는 이 영상, 정말 4년 4개월 동안 영상을 찍었는데 그중에 상훈이가 기억하는 1위, 가장 기억에 남는 영상은 어떤 영상일까요? 함께 보시죠. 이게 2018년 크리스마스 한정판으로 직원들에게만 줬던 레고예요. 그래서 편집을 해주신 유팀장님이 또 앰버서더셔서 그 레고를 선물로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정판이고 사실 이제 살수 없는 제품이니까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조립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산타클로스, 뭐 루돌프. 아 뭔가 제가 원하는 컨텐츠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 뭐 팀장님 믿고 한번 오픈을 해서 조립을 해봤죠 근데 이제 그렇게 제 어릴 적 주인공 피규어를 만나면서 뭔가 조금 울컥했었던 네. 항상 제 주인공이었던 피규어예 똑같아요 앞에 있는 이런 프린팅이랑 이 검은색, 네, 이 까만색 이게 엄청 멋있어 보여서 그런 영상이고 또 많은 분들이 또그영상 보시고 본인의 추억도 많이 소환을 하셨던 그런 시간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훈 TV가 목표하고 지향하는 게 저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단순히 이 피규어가 뭐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뭐 평가 제가 뭐 어떤 무슨 눈을 갖고 있기에 뭐 평가하겠습니까? 그냥 컬렉터 입장으로서 보여주면서 뭐 관련된 장난감의 스토리를 전달을 해주. 그리고 이 장난감에 얽힌 추억을 공유하는 게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상훈TV의 뭔가 본질, 네,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600개 특집으로 상훈이가 기억에 남는 이상훈 TV 추억의 탑 15를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조금 뒤늦게 이제 제 채널과 함께하시는 분들에게도 아. 상훈이가 옛날에는 또 저런 영상들도 찍었구나라는 뭐 그런 생각도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초반부터 함께 오신 분들에게는 아, 저런 적이 있었지 추억을 또 추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 이상훈TV의 영상은 어떤 영상이었을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또 함께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고 우리에게 추억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